어? 저 친구! 나쁜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? 우리가 가서 좀 도와줄까? 예! Yeah. 너 그러다가 쟤네들한테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떡해? 어차피 다른 반한데 그냥 못 벗쳐가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? 와 재호야! 야이 서점 책 진짜 많다! 와 오랜만에 서점에 오니까 나 정말 졸려! <웃음> 재호야 너도 졸리지? 에이 아닌데? 에이, 나는 마음의 양식이 너무 좋아 난 책이 좋대고 지지마 지지마 싫어요 어쨌든 책 골랐으니까 엄마한테 요책 사달라 고 하면 될것 같아 가자 재우야 수고하세요 해보나스! 아하아아 진짜 어? 야재우야쟤 우리 학교 옆반 친구 아니야? 맞지? 오 맞는 거 같은데 왜 울고 있지? 어? 친구야 너왜 여기서 울고 있어? 어? 말, 말이지 사실 아니야 말하면 안돼 아무것도 아니야 나 신경 쓰지 마 어, 친구야 친구야 쟤왜 울고 있지 무슨 일이 있나 우리 궁금하니까 따라가 볼까 응, 그래 가자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어? 저 친구 나쁜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? 우리가 가서 좀 도와줄까? 예! Yeah. 너 그러다가 쟤네들한테 해꼬지라도 당하면 어떡해 어차피 다른 반한테 그냥 못버텨가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? 야! 뭔 소리야! 그렇다고 저러고 있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? 울엄만!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어! 예! Yeah. 코봉아 생각을 해봐! 네가뭘 어떻게 할 건데? 하긴 3대1이면 승산이 없지. 어.. 아! 나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. 너 여기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봐. 야! 고봉이 너 어디가? 아 뭐하려고! 여보세요? 여기 경찰서죠? 아이 김변장님 안녕하세요. 가만있어. <웃음> 내가 알아서 할게. 아 이게 예, 다른 게 아니고 불량스러운 애들 세명이요 야, 아이고 착한 학생을 괴롭히고 있거든요. 아 인상창이요? 아유 오리 색깔 입고 있는 얘로 오리 닮았고요. 아, 얘는 빨간색 옷을 입었는데 사이즈가 작아 보여요. 야너좀큰거 입어야겠다. 아, 그리고 얘는, 아유 깜짝이야. 아 얘가 제일 불량스러워 보이는데 바지가 찢어졌어요. 야너 엄마한테 바지 좀꾸매달라고 에이, 아, 예, 예. 아, 빨리 좋아주십시오 예예예예. 예, 예. 아 그리고 김 반장님, 아이고 마침 여기 CCTV가 있네 CCTV. 라마 c c t v 얘네도 얼굴 다 찍혔거든요 나중에 보복하기 전에 꼭 잡아서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도록 호쭈를 내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뻔장게 지금 경찰서에 전화한 거야 제가 아이씨 야, 경찰이래 어, 야야야 야, 야. 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라고 <웃음> 야, 너 나중에 봐. 아 뭐야, 쟤 도망가네. 아이고,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친구들이 있네. 아이고, 그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? 아이고, 너 괜찮니? 어, 아, 너, 너 너? 너는 아까 왜 그랬어? 아, 그러다가 너한테까지 피해가 뭐 어쩌려고? 하하하, <웃음> 아이 괜찮아. 그리고 뭐 어때? 아, 그렇다고 모른 척하고 갈 수는 없잖아 어 그렇긴 한데 어쨌든 고맙다 어? 저기 경찰 애씨 오신다 경찰 애씨! 어? 아 너가 경찰서에 전화한 아이니? 아 진짜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? 아 그리고 왜 걸어오세요? 큰일 났으면 어쩌려고 하하 <웃음> 아 미안하다 아 그러잖아 무슨 일이니? 아 얘가 지금 방금 불량 학생들한테 나쁜 짓 당했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나중에 보복할지도 모르니까 얘를 확실히 아저씨가 지켜주셔야 된다고요 안전을 지켜주셔야 된다고요 아저씨 꼬모야 얘가 한 말이 사실이니? 아, 그게... 야 친구야 아 쫄지마 쫄거 없어 너가 나쁜 게 아닌데 말못할거 없어 빨리 말해봐 맞아요 그네들이제 돈을 뺏어가려고 했어요 <웃음> 아 많이 힘들었겠구나 알겠다 이 경찰 아저씨가 꼭저 아이들을 찾아서 다시는 건들질 못하도록 혼줄내줄게 알겠지? 예, 예, 예 감사합니다 아저씨 제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? 어,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꼭 말씀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아저씨? 헉! <웃음> 알았다! 하하 충! 성 하하하하! 진짜 웃기다! <웃음> 어? 전화 왔네? <웃음> 여보세요! 거봉입니다 어! 코봉아! 아 예전에 신고받고 나갔던 경찰 아저씨란다 기억하니? 아 네! 경찰 아저씨! 안녕하세요! 아 그래! 아니 네 덕분에 신고했던 그 아이들을 조사해서 학교가 어딘지! 이름이 뭔지 다 찾을 수 있었단다 아 그리고 그때 너가 아이들에게 CCTV를 얘기했던 게 나중에 두려웠던 모양인지 그뒤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구나 덕분에 그 아이가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너가 대처를 잘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전화했단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도 걔네들이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혼내주세요 말로만 봐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걔네들 걔한테 가서 무조건 사과하라고 전해주세요 안 그러면 제 코처럼 만들어준다고 해주세요 <웃음> 아 알겠다 너가 용기를 내줘서 정말 고맙다 그럼 나중에 또 보자 코봉아 네! <웃음> 어, 야 재호야 오늘 우리 집 가서 게임할래? 어 그래 좋아 <웃음> 빨리 가자 그래 가자 야, 재밌겠다 게임이지 어? 어? 그 친구네 어? 아, 안녕, 구봉아? <웃음> 야, 너 오늘은 안 울고 있네? 어, 걔네들한테 사과받았거든 그리고 너한테 고맙다고 잠깐 인사하려고 들렸어 아, 구봉아, 정말 고마워 어, 아, 그리고 우리 저 친구 하면 안 될까? 아, 좋지 나 친구가 정말 좋거든 그럼 우리 친구 하자 알았지? 어 그래 구봉아 다음에 보자나 먼저 갈게 안녕 야 재호야 우리도 집에 가자 어 알았어 어 그때 구봉아 어? 왜 재호야? 사실 나너 보고 많이 배웠어 너 진짜 대단한 거 같아 나도 나중에 꼭 그런 상황이 되면 경찰에 꼭 신고하고 친구들을 지켜줄 거야 너 진짜 약속했다, 알았지? 어, 그래. 야, 우리 코꾸뇽 최고! 코봉이 <웃음> 최고! 너 혼나, 재호, 너 진짜. 가자! 어, 알았어. 야, 재호야, 너 우리 집에서 뭐 할래? 어, 나 저기 코코볼 먹을래. 어, 그리고 저녁에는 코다리 찜 먹을 거야. 다 코가 들어가네? 어허, 코코 맛있거든. Thank you.